ITQ 시험은 시험장에 2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엑셀을 실행시켜 주시고 메뉴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메뉴가 안보이시면 홈을 더블클릭하시면 메뉴가 사라지죠. 다시 홈을 더블클릭하시면 메뉴가 보입니다. 앞에 사용자가 메뉴를 안보이게 설정했다면 여러분들이 더블클릭해서 보이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터를 쳤는데 저희들이 연습할 때는 아래로 가서 이게 익숙한데 시험장에 가면 파일, 옵션, 고급에서 엔터의 방향을 바뀌어서 꾸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가 변경해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앞에 사용자가 바꿨을 때 뒤에 사용자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들어와서 기본값들을 확인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도구가 안보인다면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개발도구 체크를 없애면 안보이고 체크하시면 보이게 됩니다. 확인 이제 엑셀을 본인에게 맞게 설정을 끝내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데 파일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반드시 저장하셔야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에 저장하셔야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가 12345678이라면 수원번호 빼기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파일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됩니다. 문서를 클릭하시고 ITQ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클릭해서 1, 2, 3, 4, 5, 6, 7, 8에서 본인의 수원번호를 적어주시고 빼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반드시 위에 문서의 itq 라고 보여야 됩니다 저장 그러면 본인의 소원번호 빼기 이름으로 파일명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a열의 넓이는 1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1 확인 시트 2를 클릭해서 a열에서 A열에 갖다 대시면 아래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열러비 1 확인 시트 3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열러비 1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트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처리해주셔야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 1을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2를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3을 더블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4작업은 차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주시고 저장버튼 눌러주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